단시간의 영하 7도는 외상성으로 볼수 없으므로 자발성 대출혈은 상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면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 0 0 5 2 6호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강의 714회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평가로 내려가겠습니다. 평가. 1. 수익자 측의 입증 책임. 가. 기왕질환인 고혈압, 당뇨, 혈관질환 등이 없었다는 의학적 자료와 나. 단시간의 영하실도가 건강한 중년 남성의 뇌혈관을 확장시켜 파열시켰다는 과학적인 자료 등으로 수익자 측은 보험회사가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입증하여야만이 상해 고도 후유장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나 다 수익자 측은 현실적으로 위 가번은 해퇴하면서 단순 주장을 하였고 나번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헬멧이나 방안장구를 착용할 것인데 영하 7도의 날씨에 10여 분 정도를 걸었다고 하여 건강한 사람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자 측은 두 건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의료기록을 입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생각건대 의무그룹상 고혈압 또는 혈압이 높은 정도 당뇨, 대사증후군, 혈관성 질환 등의 기왕질환이 존재하여 이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 주장만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선풍기를 밤새 장시간 틀어놓고 만취 상태에서 수면중 사망한 사례 위 사항과 달리 장시간 동안 체온이 내려갔다면 상해 또는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찜질방 불가마에서 밤새 장시간 만취 상태에서 수면중 사망한 사례 반대로 장시간 체온이 올라갔다면 상해 또는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